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어, 시간에는 노션 활용법 중에서 어, 그 날짜 속성하고 그 다음에 날짜 속성을 선택을 했을 때 알람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알람 설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이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노션을 제걸를 보셨으면은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 사례를 가지고요. 저도 오랜만에 이제 다시 노, 노션 강의를 찍다 보니까 저도 좀 헷갈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예전에 한번 선택을 그 설정을 했었는데 이 속성을 이제 뭘로 선택했냐면 이제 날짜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이게 생성된 날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살펴볼 것은 이 날짜가 아니고요 이 생성된 날짜가 아니고 바로 이러한 데이트 형식의 요 날짜를 이야기 를 하는 것입니다 좀 다른 겁니다 저희가 요것은 이제 크리트 타임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날짜 말 그대로 언제 이것이 진행이 될 것이냐 라는 그런 설정을 하는 날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프로젝트 마감 날짜 요거는 이제 저희가 강의라는 거에 대해서 적용을 한번 했어요 교육 서비스 대상으로요 네, 사실 요에 대한 오늘 배울 그런 마감 날짜나 그런 것들은 좀 강의의 날짜들도 좀 적용이 되지만은 보통 이제 프로젝트 그런 마감 날짜들을 좀 알림을 알리는 예, 이런 용도로도 쓴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속성을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로 바꿨을 때 여기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타임 하고 달려요. 그래서 요걸 선택하시면 은 이렇게 리마인드 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리마인드 라는 것은 말고 요 날짜가 이제 다가오기 몇분 전에 저희한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리마인드 라는 것을 선택하시면은 현재 이런 식으로 어 약한 4개 정도의 그런, 그 옵션들이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요거 제일 위에 것은 당일 오전 9시에 이제 알림들을 하그 알림을 설정을 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하루 전, 이거는 뭐 이틀 전, 2일 전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일주일 전, 이렇게, 어, 네 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은, 어 지금 현재 이렇게 빨간 글씨로 알람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속성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분단이나 몇개 단위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 보통 이제 저희가 마감 날짜에서 이제 인크루드 타임 e 있죠. 인크루트 타임까지 선택을 하시면 은 여기에 타임까지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시에 저희들이 선택했다. 그러면 9시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은 어, 여러분들이 그, 그 시간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요것을 이제 인크루트 타임까지 하시면은 이 리마인드가 조금 더더 더 확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정한 시간에 대해서 딱그 시간에 알람들이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5분 전에 받을 수 있다거나 30분 전 1시간 이제 시간 단위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강의 같은 경우에도 9시에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엔드 데이터 같은 경우는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날 오후에 음, 끝나겠다라고 한다면 은 보통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찍 가니까 17시 정도에 오후에 어. 들어가겠죠. 그래서, 오후에 17시, 예.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오후 5시에 이제 끝나겠죠.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만약, 어, 강의 날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뭐, 한, 두 시간 전? 한 시간, 두 시간 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출발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람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밖에 가셔도, 이런 식으로, 어, 설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 데이터라는 것그 형태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은 바로 이러한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 에 알람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케줄 아니면 프로젝트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